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지금 운동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1시 30분 되네요. 자, 오늘, 오늘 즐거운 날 보내시고, 오늘 맨발 걷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천중앙공원이고요. 조금 있으면 흙길이 나옵니다. 이 흙길에서 지금 걷기를 할 겁니다. 맨발 걷기 두 번째입니다. 자연 면역력을 올리는데 맨발 걷기가 좋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 등 매스컴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은 점심 후 부천중앙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찍어봤습니다. 맨발 걷기는 체내 정전기를 방전시키는데 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거대한 마이너스 전기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볼트가 넘는 번개가 쳐도 땅에 접지만 되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플러스 전기 의 양강을 띤 번개의 어마어마한 위력이 땅을 만나면 흡수되고 무력화됩니다 맨발 걷기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몸에 쌓여진 전전기가 방전되면서 얻게 되는 혜택입니다. 체내 정전기로 서로 달라붙어 있던 적혈구는 떨어지며 순환이 원활해지는 현상입니다. 몸의 정전기 양전화가 빠져나가는 방전되면서 생체 전기 밸런스가 음전화, 우위를 활성산소 중화 즉 황산화 활동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석을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갈 겁니다. 같은 극끼리 서로 밀치고 다른 극끼리는 붙는 원리입니다. 맨발 걷기?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걸으면 여러가지 그 몸의 변화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그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맨발 벗기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걷기 때문에 이제 제 전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발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맨발 걷기를 하셔서 건강에 꼭 좋은 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발로 걸었던 코스인데요 자 이렇게 흙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잔디밭도 있고 자 이렇게 토끼풀도 크고 있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은 사이에 걷는 길도 또 있습니다. 이 길을 향해서 이렇게 걷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돌이라든가 유리에 찔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느껴지는 그 음하고 또 지상에서 느껴지는 그 음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지 현상을 느낄 수 있으려면 이렇게 맨발로 흙을 밟고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맨발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이런 길을 걷는 거는 발에 무리도 없고 건강하겠죠. 여기서 또 숙달이 되면은 또 밖에 산이라든가 이런 곳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오늘은 제가 난발 벗고 걷는 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부천 중앙공원입니다. 부천중앙공원에 맨발로 걷기가 좋은 곳이 군데군데 있어서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찔레꽃이 그윽한 부천중앙공원입니다. 저는 지금 맨발로 중앙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호수도 있고요자 이렇게 멋진 호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또 찔레꽃도 만발을 했네요 향기도 무척 좋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잔디를 걷다가 자 여기 이게 무슨 곳이죠? 저 토끼풀이잖아요 이 토끼풀이 앉아있는 벌들을 한번 보세요 이 벌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음, 이렇게 벌이 있는데 제가 벌을 보지 못해 가지고 여기를 가다가 벌한테 쏘여서 <웃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찔러 곳이 만발됐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영전환을 하면은 영상이 꺼지기 때문에 자, 이대로 제가 이렇게 토끼이 만발한 곳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벌이 한 마리 와 있네요. 이 벌을 장갑 밟으면 쏘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끼풀 같은 데를 걸을 때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찔레꽃이 너무 아름답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발걸음을 걷고 가만히만 있어도 지열로 인해서 내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냥 맨발로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지열로 인해서 좋은 느낌이 온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늘에서 앉으셔서 이렇게 흙으로 된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원이든지 공원을 가다 보면 은 이렇게 흙길이 있습니다. 이런 흙길을 맨발로 걷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흙길도 걷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맨발로 걷기 아주 딱이죠. 예, 공원에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걷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걸을만한 장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맨발로 걷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무척 좋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부천중앙공원입니다 자 여기 공원에는 걸을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곳을 제가 부천중앙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셔서 건강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천중앙공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